현재 수성구 아파트마저도 2018년 19년 20년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황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8년 19년 20년 가격으로지 원상 복구가 된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세대수는 782세대에 어느정도 세대수가 안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용승인은 2018년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도 매매가 151건이나 나와있고 전세가 106건 물론 마찬가지 월수도 일부 나와있지만 은 이런 아파트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현재 보시다시피 예전 18년도에 7억 6억 9천 그리고 마찬가지 7억에서 8억 정도가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19년 20년도 가격보다 더 떨어졌는 6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34평의 B타입이고 마찬가지 매물도 이정도 나왔다면 아파트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물론 댓글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 아파트 가격보다 더 떨어졌는 상황이죠. 7억 8억대 거래된 아파트가 6억 9천에 거래됐으니 예전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너편에 있는 캐슬 골드파크 4단지입니다. 마찬가지 세대수는 상당히 많은 세대수죠. 1399세대의 엄청난 세대수의 아파트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는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예전 2019년도에 평균적인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32평에 5억대에 거래되는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실거래가격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2022년 12월에 실거래가가 6억 9천에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4억 8천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엄청나게 하락 했다고 봐야 되죠 예전 2019년 뭐 평균가액 보다 더 떨어졌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매매는 6 5건에 전세 45건 최고가는 예전에 2021년도에 7억 5천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정도 거래가 없다가 마지막 선에서 4억 8천 5억 4백 4억 8천 벌써 3, 4건의 거래가 되었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 거래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뭐 거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면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구입한다면 손해보는 건 없겠죠. 그리고 51평 마찬가지 19년도에 거래됐는게 8억대 8억9천, 8억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11월달에 다시 예전가격으로 8억5천으로 거래가 되었다. 확실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황금동의 캐슬골드파크 그 5단지입니다. 마찬가지 세대수는 1054세대의 세대수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요. 물론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것은 48건의 전세가 35건, 실거래가는 2017년, 18년, 19년도에 평균적으로 4억원대, 5억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5억원, 4억원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인데, 최고가가 6억 9천까지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5억 천, 5 8 0 0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격은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예전에 자고 나면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자고 나면 내려오고 계속해서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거래된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지금 이게 대구 부동산의 실제적인 민낯입니다. 다음은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그린코아 에드파크. 마찬가지 단지는 774세대로 단지 자체도 적은 단지가 아니죠. 나름대로 괜찮고 만촌 3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는 아파트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가격대가 13억대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평수는 48평 B타입으로 근자에 호가만 있었지 거래 자체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2022년 11월에 13억으로 2019년 18년도 가격으로 동일하게 지금 가격이 내려왔다. 그렇다면 예전 가격 그대로 지금 거래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29평 a타입 마찬가지 2018년 19년도에 거래됐는 게 6억 7천 7억 천만 원의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근자에 거래되었는 게 2022년 11월에 6억 4천 7억으로 예전 가격 그대로 다시 내려오면서 거래가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예전 가격과 동일한 위치에 어느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내려와야지만 거래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도 매매가 56건에 전세가 32건 충분히 더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될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빌리부범입니다 19년도에 거래가격이 지금 32평에 10억 8천 그리고 최고가로 찍은게 15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부터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온 가격들이 13억 그리고 11억 그리고 최근에 거래됐는 가격대가 10억 2천 예전 가격보다 더 내려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10억 8천이 19년도에 한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억 2천으로 예전 가격보다 더 떨어졌다. 그리고 나와있는 매물은 현재 16개, 전세가 20개, 32평 B타입도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지만 마찬가지 A타입 마찬가지 가격대가 예전 19년도에 10억 4천이었는데 최고가를 찍었는게 15억까지 거래가 되다가 점차 저적으로 14억까지 그리고 근자의 거래가 없다가 마지막에 지금 다시 15억 5천 가격으로 예전 19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매매는 16건 전세가 20건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예전에 수승구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다 가격이 안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측근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성구에 범어동이든 만촌동이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있고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갔다. 그리고 매물이 나와있는 상태에서도 현재 예전 가격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추론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승구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범어 엘리네뜰입니다. 2021년도 3월달에 준공이 났고요. 세대에서 마찬가지 719세대의 6개동으로 세대수가 아주 많은 편이죠. 최초 거래됐는 가격이 21년 6월달에 8억 5천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현재는 6억 5천으로 최초 거래 가격보다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평수들은 대부분 거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없고요. 33평 A 타입으로 해서 최초 거래 가격보다 더 떨어졌는 상태고 매물은 24개의 매매 건이 나와 있고 전세 건 28건 나와 있다면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될수 있다. 물론 다른 평수의 아파트들은 실제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죠. 사실 뭐 댓글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상승했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 지금 수성구 만촌동 부모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실제 호가보다 거래되는 금액들은 2018년 19년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가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는 사례들은 아니었지만 몇몇 아파트 단지들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서 거래가 되었다. 그것도 2018년 19년도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됐던 금액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현 상황에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 물량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아파트 가격이 2018년 19년도 가격보다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될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했던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2018년, 1 9년도 가격으로 떨어져야만 거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져도 거래가 안될 것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승구에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면 다른 구에는 더욱더 많은 가격들이 떨어져야 거래가 될 것이고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